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모혼일지마. 아, <웃음> 미스터 트로트 다음화 예고입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차 대박 너무 멋있어 너대인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. 데스매치 영광의 지는 바로 와미치겠 가수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 그래서 나는 나 마지막 끈을 잡아보자 라는 생각에 을고렀